자차량에관련한다 네, 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버튼들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버튼들은 편의를 위한 버튼도 있고 또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버튼들도 있습니다. 이런 버튼들의 세 기능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알고 사용하고 계시지만 버튼 중에는 원터치가 아닌 길게 누르게 되면 또 다른 기능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버튼들 중에 길게 눌렀을 때 변화되는 숨은 기능을 가진 버튼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볼까? 첫 번째, 파워 테일 게이트 버튼 테일 게이트가 완전히 열렸을 때 운전자의 키높이에 맞춰 세팅을 할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 방법은 테일 게이트를 완전하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수동으로 테일 게이트를 원하는 높이에 위치를 시킨 후 파워 테일 게이트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게 되면 삐 하는 확인음이 들리고 다시 수동으로 테일 게이트를 닫게 되면 세팅이 되고 다시 테일 게이트를 열면 세팅된 높이에 멈추게 되는 거지 두 번째 계기판 주행정보 초기화 버튼 계기판에서 주행정보를 찾아보면 주행거리, 연비, 주행시간 등의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일정 구간에서의 주행거리, 연비, 주행시간 등을 체크하고 싶을 때 출발 전 주행정보를 초기화해야 하는데 방법은 계기판에서 주행정보 대기화면을 선택하고 스티어링 휠의 OK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주행정보가 초기화되는 거지 세 번째, 스마트 리모컨 버튼 기능 1 야간에 주행을 마치고 문을 닫고 잠근 상태에서도 헤드라이트 램프는 15초 이상 소등되지 않고 점등 상태가 유지돼 앞에 사람이나 상가 유리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 불편을 줄수 있는데 이때 램프를 빠르게 끌수 있는 헤드라이트 에스코트 기능으로 사용 방법은 시동을 끄고 하차 후에 문을 닫고 스마트 리모컨 키의 잠근 버튼을 2회 반복해서 눌러주면 즉시 소등이 되면서 문이 잠기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스마트 리모컨 버튼 기능 2 e. 아직은 일부 차종에만 적용된 기능으로 운행을 마치고 깜빡하고 창문을 올리지 않았을 때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조작할 필요 없이 차 밖에서 창문을 올릴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 방법은 스마트 리모컨 키에 닫힌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고 있게 되면 개방된 창문이 모두 닫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이패스 룸미러 버튼. 룸미러용 하이패스도 전원을 켜고 끌 수가 있는데 하이패스 차로에 차량이 많아서 지체가 돼서 현금 지급 차로를 이용하게 되거나 하이패스 요금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기능으로 사용 방법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자동으로 요금 정산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거지. 여섯 번째 하이패스 잔액 확인 버튼 잔액 확인 버튼을 짧게 누르게 되면 현재의 그 카드 잔액이 음성으로 안내가 되는데 얼마가 결제되었는지 궁금하거나 여행 경비를 정산할 때 필요해서 최근 통행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는 잔액 확인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최근 통행 요금을 음성으로 그 확인할 그 수가, 요금 수가 있는 거야 1200원입니다 일곱 번째 볼륨 버튼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멘트도 신경 쓰이고 또 동승자와 조용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도 있지 이럴 때 내비게이션이나 미디어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오디오의 파워 볼륨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미디어가 종료가 되고 최초 설정된 시계나 자동차 로고로 변환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버튼 기능인데 여덟 번째 분노 조절 버튼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분노조절 장애형 범죄가 급증하고 운전자 중 40% 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 만약 운전 중 이런 분노를 다스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정신과에서 보통 분노가 시작되고 7 내지 8초만 참게 되면 분노를 조절하는 뇌파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운전 중 화가 나더라도 머릿속에 가상의 분노조절 버튼을 그려놓고 길게 꾹 눌러주면 진정이 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각기,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버튼들도 조금 길게 눌러주면 더 좋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도 조금 길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관리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